이번에 알아볼 컨텐츠는 대어 낚시예요. 대어 낚시는 일반 낚시와 다르게 포획한 생선이 등짐으로 습득되며 민물과 바다에서 할수 있어요. 또한 바다에서 할 경우에는 판매지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어선이 꼭 있는 것이 좋아요. 만약 어선이 없다면 한 마리 잡은 후먼 거리를 이동해서 팔고 다시 어군이 있는 곳까지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효율이 매우 안 좋아요. 하지만 민물낚시의 경우 판매지와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어선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낚싯대가 필요하며 공예품 제작대에서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낚시 숙련도에 따라서 업그레이드도 할수 있고 사용하기 위한 제한 숙련도가 있기 때문에 제작 의회를 통해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사용을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주의해주세요. 낚싯대를 이용해서 대어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금비 세공미끼가 필요하며 공예품 제작대에서 철주에 15개로 제작할 수 있어요. 금비 세공미끼를 낚싯대에 사용하게 되면 2시간 동안 대어 낚시를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며 시간이 경과하면 낚싯대가 증발하는게 아니고 대어 낚시 기능만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다시 세공미끼를 사용하여 활성화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어군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떡밥이 필요하며 자파상인에게 1골드 80은에 구매할 수 있어요. 필요한 아이템들을 준비했으면 큰 호수 근처에 위치한 물고기 판매대로 이동해주세요. 등진 형태로 포획되는 물고기는 판매대에서 팔아야 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어군이 형성되는 지점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어군을 만들 수 있는 장소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하늘에 갈매기들이 날아다니고 있는 곳을 보시면 돼요. 그냥 물속에 물고기들이 많이 보인다고 떡밥을 던지면 소용없어요. 그거 페이크예요. 이 아저씨는 그걸 몰라서 뻘짓만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새들이 날아다니는 곳에 떡밥을 던져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주세요. 물고기가 모여 있는 곳을 찾는 것이 생각보다 힘들었지만 판매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장소를 찾았으니 다행이네요. 대어 낚시는 수영을 하면서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육지와 가까운 곳이 아니라면 배를 소환해서 올라타야 해요. 다음은 낚싯대를 착용하고 어군이 형성된 곳에 티를 눌러서 미끼를 던져주세요. 그리고 잠시 기다리면 물고기가 나타나게 되며 대어 낚시의 숙련도가 높거나 업그를 레이한낚싯대를 사용하면 입질이 오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요. 또한 대어 낚시를 한번 시도할 때마다 노동력이 60씩 소모돼요. 물고기의 입질이 오면 일반 낚시처럼 바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체력을 전부 깎아야 획득할 수 있어요. 체력을 깎는 방법은 물고기의 체력 게이지 밑에 상태창을 잘 보시면 일정 시간마다 특수한 행동을 하는 타이밍에 낚싯대의 스킬을 동일하게 사용하면 돼요. 그리고 스킬 사용을 안하거나 잘못된 스킬을 사용한다면 장력이 증가해서 줄이 끊어지고 물고기가 도망가니 주의해주세요. 이것도 입질과 마찬가지로 낚시의 숙련도가 높거나 낚싯대의 업글 상태에 따라 들어가는 데미지가 높아져요. 근데 어떤 스킬을 눌러야 하는지 반짝거리면서 표시해주니 너무 쉽게 느껴졌어요. 물고기를 다 잡았으면 시체까지 이동해서 루틴을 해야 하며 그로아에게 수집구슬을 장착시킨 상태라면 원거리에서도 바로 습득이 되기 때문에 소환해두는 것이 좋아요. 이제 판매하러 가볼까요? 물고기를 풀어주는 기능도 있지만 잡는데 들어간 노력과 노동력이 아까워서 절대 풀어줄 생각은 없어요. 지형이 거지 같아서 등짐을 들고는 올라갈 수가 없네요. 솔직히 이런 거는 패치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장나귀를 이용하니 겨우 올라갈 수 있었어요. 물고기 판매대에서 판매를 하거나 포획한 생선으로 가구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판매할 때 노동력이 50씩 소모되며 대금은 바로 들어와요. 소형 아로아나는 사골드 53은 34동이네요. 시간으로 따져봤을 때 3분 정도 소모되었으니 괜찮은 수입이라고 해야 하나요? 좀더 잡아보고 비교를 해보아야 할것 같아요. 30분동안 대어 낚시를 진행하고 수입이 어느정도 될 것인가에 대해서 실험을 해보려고 다른 장소로 이동했어요. 그래서 결국 사태류까지 넘어와서 낚시를 하고 있어요. 시전 게이지가 전부 내려갈 때까지 입질이 안오면 노동력만 소비하게 돼요. 굉장히 지루한 작업인 것 같지만 언제 적대 세력이 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스릴 있어요. 30분 동안 소비된 노동력은 숙련도 전문가 기준으로 897이며 소득은 41골드 51은 83동이에요. 노동력당 수입으로 계산해보면 사는 63동으로 효율이 꽝이네요. 대현학 씨는 개인적으로 재미있는 컨텐츠라고 생각하는데, 효율이 너무 구리다 보니 사람들이 안 하는 것 같아요. 끝.